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억대 연봉 조세호 한강뷰 아파트 명품 시계 줄줄이 공개 KBS 홍김동전 조세호가 한강뷰로 턱디인 아파트를 공개한다. 명품 매장을 방불케 하는 드레스룸 공개의 멤버들의 입이 딱 벌어진다. 매회 독특한 소재와 역대급 반전으로 입소문을 불러오는 KBS ETV 예능 홍김동전 연출 박인석 이명섭 은홍진경 김숙, 조세호, 두오재, 우영이 출연하며 동전으로 운명을 체인지하는 피땀 눈물의 구개념 버라이어티 오늘 20일 오후 9시 20분에 방송되는 홍림동전 16회에서는 동전 새끼 홈스테이 특집이 방송된다 동전 새끼 홈스테이는 동전을 던져 뒷면이 나오면 게스트 앞면이 나오면 호스트가 되어 자신의 집으로 멤버들을 초대해야 한다 호스트가 되면 게스팅 멤버들을 성심성의껏 대접해야 하는 노래 멤버들은 우리 집만 아니면 돼 라며 기대해 부풀었다는 전언 조세호의 집이 당첨되자 멤버들은 조세호 집에 가서 기념품으로 시계 하나씩 걷어와야지 라며 신바람이 났다 조세호는 멤버들과 집으로 향나며 이 집에 5년 살았다 며 자가가 아닌 전세라고 덧붙이고는 사려고 했는데 17억이 모자랐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다 조세호의 집은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뷰가 탁 트인 아파트로 감탄을 자아낸다. 깔끔한 현관부터 정갈하게 정리된 신발장까지 첫눈에 시선을 끌었다. 한강뷰의 채광 좋은 거실, 정리정 돈잘된 주방을 본 멤버들은 조세호 멋있다. 며집이 너무 넓고 좋다. 고그 박수를 쳤다. 조세호 집 공개의 하이라이트는 다름 아닌 드레스룸. 두 개의 방을 터서 만든 특 대형 드레스룸에는 각종 유명 브랜드 명품 아이템이 철비하게 진열되어 멤버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했다. 드레스룸 곳곳에는 명품 가방을 비롯해 가죽 재킷, 고급 악세사리 등이 포착됐다. 멤버들은 세간 살림 공유라는 호스트의 의무 조항을 이용해 조세호의 패션 아이템들을 몸에 걸치기 시작했다. 조세호는 원하는 거다만해 되는 건 된다고 할게 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었다. 이때다 싶었던 멤버들은 이거 가능하냐며 호시탐탐고가의 아이템을 노렸고 조세호는 안절고 절못한채 단속하기 바빴다. 조세호는 욕망의 노니원 멤버들로부터 자신의 명품 아이템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항상 웃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호스트의 의무를 지킬 수 있을지 홍김동전 본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